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오늘은 로브너 베르사라는 조리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라리넷 처음 시작하실 때 어, 악기사에서 아마 가장 많이 추천을 받으셨던 모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악기사에서 처음 클라리넷을 구매할 때이 로브너 베르사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브너 베르사는 아니지만 지금 로브너 사의 에디다니엘 이란 제품을 이제 지금 들고 왔는데 베르사와 실질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안쪽의 구조가 가죽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들투들 하게 되는데 요게 바깥쪽으로 나오고 지금 이 에디다니엘의 매끈한 부분 매끈한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 게 지금 현재 베르사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베르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어, 사용해왔던 이 에디 다니엘을 가지고 이번 시간 어, 베르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로브너 베르사 제품을 처음 구매하셨을 때 꺼내 보시게 되면요 아마 이 판이 요 쇠 안쪽에 이렇게 끼워져 있고 그리고 추가로 판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로브너 베르사 같은 경우에는요. 6가지의 옵션을 통해서 어, 소리에 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음색에 변화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가죽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가죽이 이렇게 빠지죠. 짜잔! 이렇게 가죽을 쇠 플레이트 위쪽으로 두개한 상태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이 가죽을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은 음색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두 번째로는 이제 이 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이 금속판이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한 가지는 두꺼운 판이고요. 한 가지는 얇은 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얇은 판을 보통 끼워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추어 분들 제가 레슨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을 다 제거하고 부실하고 보통 그렇게 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은이 판에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아 그리고 판의 유무에 따라서 이미 저항감이 생기기 때문에 호흡이 나갈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판을 끼워서 소리를 정상적으로 낼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훨씬 더 선명한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흡의 양과 상황에 따라서 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옵션을 바꾸셔가지고, 어, 불어보시면서 원하는 음색을 찾으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판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게 됐죠. 네. 이 상태에서 가죽을 빼셔서 이렇게 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죽을 안쪽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죽이 역시나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저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이 상태가 되면은 저항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저항은 호흡의 저항입니다 그만큼 불기가 힘들어지고 답답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음색도 그만큼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얇은 판을 꽂아 두고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안에 넣은 상태로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 베르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에디다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 베르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나 큰뭐 문제 없이 전천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리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을 넘게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두꺼운 판을 또 꽂아 보시고 가죽을 바깥으로 빼 보시고 넣어 보시고 또 이렇게 불어 보셔도 되고요 저같은 경우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판을 끼지 않은 상태로 아마추어 분들은 어,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얘야. 자. 그래서 이렇게 판을 끼우지 않은 상태로 부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게 호흡이 쑥쑥 빠지게 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아니면 호배양 아니면 리드의 호수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웃음> 변수들이 있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로브너 베르사를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의외로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있었냐고.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